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가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물론 감기 몸살 인줄 알고 확인을 해보니 진자 라고 확인이 돼서 한 10일 정도 격리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뭐 몸살 기운이 나 코로나 아 킴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구 쪽으로 해서 1월에서 3월 동안 거래 동향을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보다시피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2월 달, 1월 달, 3월 달에도 거래가 되는데 평당 거래가 된 주택들은 600만원에서 거래가 되고요. 조금 되도록 변 인접했는 곳에 대도로변에 인접했는 8m 정도의 3층 상가나 2층 주택, 약간 리모델링을 했는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평당 천만원 정도 인접해서 거래가 되었고요. 평균적으로, 하지만 나머지 뭐 속집에서 600만원, 뭐 4m에서 6 0 0만 8m에서 9 0 0만 그게 천만 원을 넘는 거래 금액 들은 잘 보이지가 않고요 마찬가지 400만 원대에도 거래가 되었고 평균적으로 900만 원여기 지금 아파트 옆쪽으로 해서 1,400만 원 거래가 되었는데 1,400 정도 거래된 상가주택 다가구 주택 포함하면 원룸 건물이 1,400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지금 하스파커들이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이 다가구 주택 매물이 거래가 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서구 쪽을 보게 되면 큰 거래가 많이 없었다 2월달에 거래가 되었고 그리고 뭐 속집 같은 경우도 뭐 거래가 500만원 600만원 되었는데 완전 속집이죠 뭐 거의 2m 도로고 여기도 마찬가지 뭐한 3m 2m 정도 되는 다가구 주택이 600만 원대 거래가 되었고요 일부 재개발 보상금으로 뭐 나가는 걸 제가 조금 들었는데 그런 쪽에서 한 7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거의 속식들은 뭐300 400 600 요정도 선에서 거래가 일부되었고 그리고 뭐 8m 정도에서 뭐 다세대 주택 거래가 되었는게 보이고요 속집들 거의 800만원 2m 3m 거리에 700만원 아 그래도 8m 도로에 단독주택도 뭐1500 거래가 되었는데 보시다시피 1500만원의 도로는 넓은 대도로변에 오래된 상가주택으로 확인이 되네요 그리고 뭐 2월달 1월달 거래가 좀된거 말고는 사실 3월달에는 아직까지 뭐 거래되는 거래 실거래 내용 자체는 없습니다. 없고 거의 뭐 속집들 생각 외로 뭐 거래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서구 쪽에는 재개발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동네이기도 하죠. 속집들도 워낙 많고 구역 정리가 또안돼 있는 주택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대개발 바람에 속집들이 좀 많이 거래가 되었고 일반적으로 8 메다에서는 한 천만원 정도 거래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열립이 거래가 조금 뭐 다른 동네에 비해서 좀 많이 되었다 뭐요 색깔은 지금 거의 다 열립니다 입열립에 22평 9평 그래도 된 것도 있고 19평 19평 당가로 따지면 500만원 600만원 뭐 49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서구가 어느정도 연립이 전 동네보다 생각외로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주택이나 상가주택 속집들 위주로 거래가좀 되었는게 보이고 평균적으로 6m 8m 우리가 가, 뭐 가장 흔하게 찾는 6m 8m의 도로를 물고 있는 그런 다가구 주택은 잘 보이지가 않네요 여기도 뭐그 2m 수준이고 이게 8m면 1500만원 확인해보니 그래도 뭐 거의 준신주에 가까운 다가구 주택이 거래가 되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두류 내거리 부근 쪽에가 조금 뭐 활성화가 돼 있는 동네이기도 한데요. 이쪽으로는 다가구 주택이 1,152만원, 1,722만원, 2월달에 거래가 되었는데, 일반적인 주택이 아니라 원룸 다가구 주택 위주로 1,200만원에서 1,400만원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하지만 이 또한도 2월달에 평균적으로 거래가 되었는 금액이고요.사실 그 이서구 쪽에 거래는 많이 없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그리고 생각외로 연립들이 많이 거래가 되었고요. 거의 일반적인 주택이든, 다가구 주택이든, 상가 주택이든, 거래는 거의 많이 없었다. 여기도 뭐, 800만원, 500만원, 가지고. 중구죠. 중구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구 자체가 많이 거래가 안 되었고, 중구는 더욱더 3월달에 거래가 없었고, 상가가, 토지 한 평에 뭐, 4천만원. 이거는 뭐, 재개발 보상으로 나왔는 금액이 아닐까, 아니면, 진짜 필요해서 구입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쪽으로는 예전 영상을 보면 재개발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네고 보상이 일부 나가고 있고, 아직도 보상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 거의 남구 같은 경우도 아예 거래가 없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토지 거래로 해서 뭐 재개발로, 아니, 중국 같은 경우는 토지 거래로 해서 일부 재개발로 보상이 나가는 거 외에는, 거의 거래가 없다는 하걸 확인이 되고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못다가고 뭐 주택 단독주택 500만원, 1700만원. 거의 3m, 6m 정도 되는 건물들이 보상이 나갔는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금 1월에서 3월달에 보는 게 아니고 작년까지 같이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지금 남산동의 재개발이 엄청나게 보상이 나왔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월에서 3월까지만 보면 이게 실제 뭐 재개발로 나갔는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거래로 해서 거래가 되었는지 확인이 안 되지만 예전 영상에 지난 작년 거를 확인해 보면 일대의 재개발로 해서 보상이 나갔는 금액의 한 일부분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도 작년까지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죠. 재개발 보상을 받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또뭐 원룸을 사거나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고 어, 적게는 또뭐 연립으로 뭐 이주를 했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올해 재개발로 보상을 나가는 걸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거래된 뭐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 위주로 600에서 1000만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은 다가구 주택들이 구축에서 준식축들이 한 200만 원에서 1 200만원에서 1,400만원 정도 면적으가 거래가 됐는 것 같습니다. 거의 1월달, 2월달 위주로 거래가 되고 3월달에는 중구든 서구든 큰 거래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속집에 중구에 650만원 거래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 재개발 보상이 되지 않았는가 보상으로 나가지 않았는가 그래 생각이 되고요 이쪽에서 8m 정도 같은 경우는 820만원 마찬가지 여기에 천4 0 1400정도 되겠네 1400정도 되는 것은 일반적인 주택인데 사실 뭐 재개발 보상이 아니면은 1400 이면 은 금액은 뭐 시세보다 조금 더 받는 같은 느낌도 듭니다 물론 동인동 재개발 일대에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뭐 2월달 3월달 거래가 없습니다 물론 중구가 시내권 이다 보니까 뭐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 뭐 다양하게 있는데 상가도 중구에는 지금 현재는 워낙 덩어리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거래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뭐 서구도 마찬가지 옥집들 보상 받았는 것들 제외한 나머지는 뭐 8m 6m 정도에서는 천만원 정도에서 한4 0 0까지 또 위치가 좋은 쪽에만 거래가 되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적인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도 위치가 좀 좋거나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원룸 건물들이 일반적으로 조금 거래가 되었고요. 거의 뭐 서구나 중구보다는 남구가 거래가 조금 더 많이 이루어졌고 달서구가 아무래도 땅이 조금 넓다 보니까 그리고 아파트 대단지들이 좀 많다 보니까 달스구 위주로 거래되고 예전에 거의 재개발로 보상이 일부 많이 나왔고, 3월달에서 1월달에는 보다시피 거의 거래가 많이 없었다. 뭐 눈으로 다 확인이 되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 보고 있지만, 은 서구의 연립들, 빌라들이 일부 거래가 되었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상가주택, 다가구 주택들도 뭐 일부 좀 거래가 되었지만 은 평균적으로 뭐 600만원에서 800만원, 그리고 원룸 건물 같은 경우도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1300만원 정도 위치가 좋은 쪽에 8m 정도에서만 거래가 되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